보십니까? 유튜브. 유튜브 보시는 분들. Recently, 오늘 소개 드릴 게임은 어서 시큐리드 신디케이트. 조금 된 게임입니다. 네. 부터 We t t e r o w e v in g t h r e e 이 게임으로 말하자면은 상당히 유명하죠? 서지 어, 그리드가 암살 액션 게임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또 스토리, 스토리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현재는 네, 일단 스토리 먼저 봅시다 아직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내용인지잘 모릅니다. 자막을 읽어봐야 되죠. 자, 스트리는 키스 키가나할 거고. All we can do is take a deep breath and move forward. The game is for t 이 e peace o 반란군이 world. so 스토리하면 차차 알아봐 가보겠습니다. 런던 런던에서의 이제 런던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제 시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they have chosen a grand m a s t e 그때는 근데 CPU 사양이 좀 딸려서 중간에 하다 멈췄죠. 초원분는 약간 했습니다. 는 이제는 렉 없는 화면. 보게될 겁니다 No person unexploited, made by duplicity or force. Our enemy has designs on the highest office of them all. And so, as you look inward, and dare I say it, afraid. g o a f o r d s t a r r i c k ambition is fixed on the beyond to kingdoms and continents as yet unconquered. 일단, <웃음> 런던을 구하라는 주제 같네요. 예. 런던이 어떤 것에 의해 지배를 당했는데, 어, 런던에 있는 모든 시, 시민들, 백성들을 구해라 그런 얘기였네요. 그걸 한 남자가 해내는. 여기선 주인공이 세 개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음, 그냥 주인공이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어서지, 어세시, 어서지 그레드 시리즈를 못 해봤는데 신디케이트부터 처음 보시합니다. 아 그거 액세스 플린 맞습니다. 제가 유료 결제 못해서 그래요. 유료교재하면은돈 들기 때문에 <웃음> 아직 돈은 별로 없는지라 일단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 깜빡했네 신선생님은 밤바닥 콘벤트를 가둔 누비는 무브자 상둥이 소개합니다 예이상두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여자, 여자 암살자고 남자 암살자가 주인공입니다 <목소리> 그거는 확실히 기억하고있어요 <겨우> <목소리> 참 그래픽 깔끔, 깔끔하고 게임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그그 <목소리> years have not b 비프라이 어디서 얻어? the same place as 제이콥. have f 지고 죽지 마. 자, 이제 남자 먼저 남자 스토리 먼저 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스토리 스킵 은안할게요 스토리 먼저 봐야 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우리 또 이제 꼬마에 다쳤는데... 일으켜주기를 망정... 오히려 그냥 노비처럼 부리고 있네요. 네, 이제 주인공이 꼭가져다드리지 아마도 복수한다. 음. 자, 갑시다 런던을 구하라. 미션입니다. 총 미션은... 런던을 구하라? 자, 일단은, 저도 오랜만이라서. 자팩 모드. 왼쪽 위에, 맨 위에 그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루퍼드 페리스 위치를 알아내기, 알아내기, 미 남사라기. 페리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입니다. 미션이. 저, 저, 초록색 바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쉬프트 키. 빨리 달리기 어, 어떻게 이동하지근 근데? 해보겠습니다. 오신분도 하합니다 현재 유튜버하고 같이 찍고있기 찍고 때문에 제가 인사는 참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일단 자 일단 웬만한 심민 건들지 말고 그냥 점프해서갈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색 크리드 특징이 뭐냐면 이런게 가능해요 이런게 못할 것 같지만은 다 타요 벽을 그냥 다 탑니다 대박인 게임이죠? 예. 거미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별명이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점프력도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예. 어주고 내려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하라 미션이죠. 일단, 지금 뭐, 여기에는 뭐, 저를 뭐, 상대할 뭐, 그런, 군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점프. 어, 어 점프 안 되네? 어, 이, 아, 이렇게 내려가라고? 높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자, 시다 어. 아, 놓기가 이래요? 오케이. 잠겨있네요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추지 않 I hope the machines. I hope the machines. I h 에 p e the machines. I hope the machines. I hope t h 크 m 이또 h i 스어 s I hope the m a c h i 암살, 암의재미기도 한데, 파쿠르, 파쿠르도 은근히, 네, 없 어서지 크리즈죠. 자, 작동은 멈췄고. 그 다음 미션. 어, 루프드 페리스의 위치를 알기 및 암살하기. 일단 뭐 주제가 이거고, 엘브를 잠그라, 미션이죠 저기 작이 있네. 어! 아, 순간 나 지금 꼬마야들 스파이더맨이라고 들었는데? 자. 망가뜨리기라고 하네요 자이밸브 잠그기 미션이죠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키 잘못 눌러서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져서 죽을까? 그래, 그 그래, 그래픽은 그냥, 풀옵션 아니고, 가장 높음입니다. 예. 네. 어, 력배 암살하기네요. 오, 공중암살. 그냥 이 상태에서 왼쪽 누르면 되나봐요. 와. 이런 스킬이 참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어, 그리고, 한달 뜨는 것 같은데 또. 네, 어떻게 써? 잠만 <웃음> 어디 써라고. 공격, 일반 공격. 일반 공격. 어우, 세다. 야 일반공격이 이래서고? 마우스 왼쪽만 눌렀는데? 이 e. 공격받으면 반격을 1으로 할수 있고요 오 대박이다 오 액션이 참 죽여지네요 1호 1호패입니다 방어풀기 스페이스 일반공격도 꿀팁 몇기지 나오네요 어우 어우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뭐 아이템같은거 없나 아 운반하긴 있는데 아이템은 없네 시체를 운반할 수 있다, 있다는게 또 이제 이런점 이거는 뭐해서 한거지 근데 나중에 운반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거냐 그치? 스킬에 모든 스킬은 이유가 있죠 어어 어, 일반 시민 잡을 수 있나 혹시? 때려볼까요? 안돼 안, 안, 안 일반 시민은 때릴 수 없게 돼있네요 이런것도 약간 궁금하거든 자 열기 갑니다 어우, 야, 그래픽은 죽인다, 진짜. 기다리고 있어라, 페리스. 페리스가 아까 그 뚱땡이죠? 어, 뚱땡이를 잡으러 가는 거죠? 좀 높은 층, 높, 높은 계급층, 개그층. 계급층에 있는 사람 같죠? 그 페리스라는 사람이. 초반. 런던을 구해야 돼. 이런 노예들이 많단 말이야. 불쌍한 노예들. 아, 노예들인가? <웃음> 노예인가? 근데, 근데 나무 자는 사람 같은데? 아니지. 자 이따가 보겠습니다 <웃음> 천천히 스페이스 크, 뭐든지 올라가요 뭐든지 그냥 못 올라가는게 없어 대단한 게임이야 어? 어? 아 2키로 이럴때는 난간에서 오예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아 쉬프트로 안 맵니다 이런거 여기서 쉬프트 길게 누르고 W 이 e 아래쪽 아, 아래쪽으로 자유질 줄알아요아 이런식으로 오오오오오오들킨것 같은데? 튜토리얼 발각 저기 이게 발각이 발각되면 의심을 사게됩니다 이게 이럴때 이제 노란색 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시야에 있으면 적은 적대적 상태가 되어 플레이를 공격합니다 이런 경우에 엄폐하여 적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 플레이어의 최종 확인 위치를 조사합니다 라고써있네요 일단 이거 별성 없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들켰어 안 들켰나? 바로 들키지 않았군요 은폐는 어떻게 해? 1러 하면 되나? 은폐 어떻게 하지? 컨트롤인가? 어 일단 들키면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까지 몰래 몰래 가는게 미션 일단 올라갑시다 몰래 가야되니까 천천히 슬로우하게 여기도 올라가겠지? 와저 표지판 밟고 손잡이, 손잡이가 표지판이야, 표지판. 대박이다. V를 누르면 메인눈 아, V 스킬 중에 메인눈이 있는데, 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메인눈으로 직접, 아, 메인눈으로적을 보면은, 저기, 택, 태... 안 돼! 못 익었어. 몇 마리야? 봐보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죽이셔 없을 것 같아요. 몰래 안살까 왠지 유튜브 분들 다 그런 거 좋아하죠? 방법이 있지. 아, 저기 점프 못하나? 안될것 같아. 어 된다, 된다, 된다. 너무 점프 공간이 높으면은, 암살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일단 두 마리 있네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다 죽이지 말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 그쵸? 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못내려가나 이거? 어 암살할수있어 와 이런식으로 암살은 높이가 상관이 없는것같아요 운반 시체가 안보이는곳에 놔야겠죠? 걸리면 큰일나니까 쉬프트 가능합니다 스킬 창고 안에 넘기다 드디어 잠깐, 잠깐 맞춰주세요 이것좀 맞춰주세요 죄송합니다 런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런던을 위해서 좀 맡아주세요, 시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올라옵시다 아, 졸라 재밌네. 역시 이런, 이런 재미였어 신크리드. 그쵸? 아야 듣기만, 듣기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오, 오, 오, 오, 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어요. 아직 두명 남았죠? 자, 올라옵시다올라옵시다 오, 어, 안 돼, 안 돼. 에이, 짜작품 듣긴다, 이거. 아직 노아실 바는 정중왕째자 빨리 모르겠다. 나도 아이 들킨다, 들킨다. 이거 으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저기 들키면 총도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거, 이거. 자, 다행히도 들키진 않았네요. 다행이군요. 아, 제가 녹화 중에는 말을 못합니다. 자, 던지기 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우, 도망 먹고 죽네. 던지기가 F인데, 그냥 라고 시키면 바로 백발, 백발 배출인 것 같아요. 더 시체 옮겨야 되는데? 되게 큰일 나잖아. 몇 마리지? 이렇한 마리, 두 마리. 뒤도 있어? 있네. 자 뒤에 있는 눈 먼저 자를게요. 암살, 알죠? 크으, 지린다. 조졌다. 자, 좋습니다. 시체 운반 합시다. 그만, 비켜봐, 비켜봐.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런, 들켰죠, 이미. 썹시다. 될 수가 없어요. 이야. 어, 암살 지렸죠. 아, 아이템 있는 거는 이 키를 쭉 넣으면 이제 먹어지나 봐요. 일단, 얘한테만 들켰으니까, 얘를 옮겨, 옮겨 놓는 거지. 저기, 아까, 아까 제가 배달했던 시체 어디갔죠? 아저씨? 아저씨, 이것도 좀 맡겨주세요. 소각하셔도 돼요. <웃음> 불에 태우셔도 됩니다. 쓸데가 없거든요. 자, 아이템다 먹었어요. 이제 일로 올, 라옵시다 어우, 수리가 안 되는데? 어, 안자라 되나? 안 달아야 되나? 와..뭐야..뭐한거지나? 뭐한거지? 그냥 뒤에가서 왼쪽 마우스 눌렀는데 그냥 암살되네? 볼래? 오 잡힌 거드 아..이런식으로 C누르면 은폐 몰래갑니다 아..이런식으로 암살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자, 일단 먹습니다 그냥. 일단 근데 많이 죽였으니까 일단 진행만 합시다 아..미안해 아저씨 메인은... 몇 마리나 맞지? 한 마리 있는데... 죽이고 가자. 어제 한 마리야. 어차피 한 마리야. 어차피 한 마리야. 오씨씨... 갑시다.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형형 미안해 형형이 뒤통수가 너무 탐스러웠어. 오... 이거는... 좀 방법이죠?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낚아가면서 자르는 거야. 그치 졸라 선재인듯 이거지 이렇게 자르는 거지. <웃음> 좋았어. 미안해 형이 등수가 너무 좋았어. <웃음> 자, 갑시다. 이렇게 다 잘랐죠? 큰 타격 없이 다 잘랐는데. 와우, 두 마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건 어떡하냐? 이거 우찌 잡아야고? 여 이거 어떻게 잡아야되지? 한놈 표창으로 갈고 올수 있는데 근데 옆에 또 있네 저거 먼저 잡자 은폐합니다 몰래몰래 나이스샷 한명 더 있죠? 앞으로 나머지는 세명 은폐합니다 몰래몰래몰래 나이스 몰래 몰래. 은폐스잡으면 눈치를 못잡이죠 일단 좀 뒤지자 뭐얻니본 돈을 3개 하러 떴건가? 뭐지? 이 E3는 뭐지? c 3라 나오는데? 코인이 세개 이런 뜻인가? 아저 어떡하지? 한명은 암살로 죽이고 하면은 안되는 안, 되는, 안 되는 이유가 뒤, 뒤에 있는 놈이 시야를 보기 때문에 안되고 공중에서 박아서 한명 자르고 나서 한명은 평딜로 싸운다 기억 괜찮아 뭔가 지렸어 자,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어그는 거미손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어, 어? 못 올라가나? 이거? 그치, 갈수 있어! 그치! 너는 거미손이야! 좋아! 그렇지. 와...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파크로 졸라 자라는거 아니면은, 그쵸? 저기 뛰어 넘자. 그렇지. 너는 가능해! 이러고, 두 마리 있으니까 한 명은 점프해서 잡고 한 명은 평들로 잡는 거야, 1대1로 1대1 일대일 맞다니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가까이 있는데 먼저 가자! 안녕? 자기? 그렇지! 이거야! 이거거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상한 대로 다 됐습니다 전개 쩔었어 자 그리고 진행합시다 어? 저쪽 이동하려는데? 이기 문인가? 어? 뭐지? 어떻게 하지? 위에 혹시 길이 있나? 잠깐만요 위에 길이 있는거 같은데? 갑시다 철근 타고 올라가고 어어 어 이쪽 가서 점퍼 한번 해주고 왼쪽 가주고 여기서 은폐해주고 자 일단 은폐하기 전에 뉴트리얼 잠행 C를 눌러서 잠행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들키지 않으며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암살할 때 썼던 스킬이죠 잠행고리 자맹고리에는 플레이어의 왼쪽, 아,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적이 표시가 됩니다. 어, 레이더망이 포착을 했죠? 어, 아, C를 누르면은. 그냥, 그냥 V, 그냥 V키를 누를 때는 필드에서 만되고 그럼 C 누르고 나서 V 누르면은 밑에 있는 거이다 보인다는 건가? 뒤쪽에서 엄폐한 상태로.